시간을 찾았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제가 완전 이거 꿀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게 얼굴 쿨링해주는 마사지기구 약간 그런 거거든요. 페이스 쿨러? 약간 그런 건데 얘를 주사 맞을 부위에다가 눌러놨다가 주사를 맞으면 안 아파요. 주사바늘 찌를 때. 맞을 부위에 찜질을 살짝 해줍니다. 오래 안 해도 효과는 괜찮더라고요. 지금 방금 바늘 찌를 때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남의 살 찌르듯이. 확실히 큰옥산 맞으면서부터는 다리 붓기가 덜한것 같아요. 엄청 벗었는데. 주사 끝! 주사를 다 맞으면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오늘의 할일다 끝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월요일 출근길이고요. 어... 오늘까지만 근무하면 은 제가 앞으로 휴가입니다. 음, 오늘 월요일이고 화요일부터 휴가인데 내일 20일이라서 휴가고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거의 열흘, 딱 9일 동안 휴가를 냈어요. 제가 신혼여행 이래로 이렇게 휴가를 길게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의 휴가를 안 썼었어요. 제가 휴가를 어느 정도로 안 썼냐면 휴가가, 작년 휴가가 14개가 남았었어요. 이제 올해는 휴가를 많이 쓰고 있고 나님 시술 때문에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살짝 눈치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휴가를 내고 한번 쭉 쉬어보려고 해요. 지금 주차장 도착하자마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를 했어요. 저 처음 해보는데 이제 나가서 회사 앞에 스벅 들려서 이거 픽업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오늘의 고독정식은 김밥과 컵라면 입니다 원래 샐러드 먹을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김밥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김밥과 어울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컵라면이라서 신라면 작은 컵라면을 먹습니다 아침 식사 이거는 고구마, 삶은 달걀 2개, 삶은 양배추, 당근라페 끝 안녕하세요. 제가 배아이식이 원래 오늘 오후였다가 오전으로 바뀌었는데요 질, 네. 질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넣어도 되는지 아, 그 혹시 몇시로 들으셨을까요? 아, 오늘 11시 20분이에요 가지고 가시면 은 20분에 바로 넣어드리거든요 아네 아, 그러면 오전 넣지 말고 그냥 갖고만 가면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아침저녁을 드으시니까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식을 무사히 잘 하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배아 상태라 좋다고 하셨어요. 뭐 등급 같은 건잘 모르지만 좋은 상태라고 하셨고 눈사람 배아였어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착상되는 시기라서 웬만하면 좀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수분기가 많긴 한데 그래도 냄새가 안 나서 먹을만하네요 고소하고 남편이 차려준 아침상 이거 어제 양배추 삶은 거고 양배추가 소화에 좋으니까 소화가 안 좋은 이 부인을 위해서 어제 강원도 철원에 가서 양배추를 재배해서 아침부터 12시간 동안 아궁이에서 삶았습니다 <웃음> <웃음> 두 번째는 아르헨테나에서 공수한 당근 채를 썰다가 손가락을 다쳤고 직접 칼로 하나 다 채를 썰었지요. 해남산 고구마인데 아이스 고구마라고 핀란드에서 공부한 아이스 기법을 활용하여서 해남과 핀란드의 만남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박장에 있는 사기 아을 훔쳐와서 유정란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드셔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웃음> 사기꾼이 따라오네. 엄지렐 나갔대. 이것은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아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절히 섞인 건강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부인을 위한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보이는데? 아, 얘 아니야 아. 아. 벌떡 일어나라고 했잖아 강영웅이 아. <웃음> 어, 응. 응? 응? 차가 조금 막히네. 집에 가도차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아미야 엄마 아빠가 없어졌지? 서나 보이는 거야? 어 지금 막 냄새 맡고 밖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 아직 엘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몇 살이라 그랬지? 몇 겨? 요몇 개는 안 됐지. 일년안 됐지. 일년안 됐어. 지금 김밥 지새우고 풀리 따라 맺힌 <웃음> 강아지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웃음> c a 라라 여보의 자세가 너무 웃겨 밤이처럼 같이 누워있어 밤이가 <웃음> 장난치는줄 아는 것 같아 삑삑이 장난감 물때마다 소리 나는 것처럼 오오 놓치안되지안되지놓치안되지그렇안되지 자, 아, 지 루시안드지. 루시지고아미끄러 식한지 3일차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먹을 닭가슴살이 떨어져서 요거부터 해결해볼게요 아까 1시에서 2시 사이에 정수기 설치 기사님 오시기로 하셨어요. 정수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웃음> 아이고 바빠 방금 쓰다듬어줘 너무 좋아한다. 아, 아, <웃음> 이고 좋아. 아이고 비 많이 온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이고 비 온다.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요 어, 어저께까지는 완전한 휴식을 좀 취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살짝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 아까 밤이랑 산책을 다녀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금방 들어왔는데 또 이제 해가 떴네요 하지만 밤이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이따가 저녁에 신나게 산책 한번더 하려고요 이제 빈센조가 거의 끝나가가지고 이거 보고 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ways I and t e y n mean, o oh. 아이야이 가운데나배못네 어, 아, 여기선 다 휘두르기만 하면 다할수 있어. 아침 일찍 임태기를 해봤는데 음. 한 줄이에요. 아 지금 뭐라니까. 그래도 보통 이때쯤 되면 두 줄이 연하게라도 나오는데 완전 깨끗한 한 줄이라서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듯. 괜찮아요? 음. 전장기 편지 패드를 도착...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느낌인데, 지난 주말에 임태기를 해보고, 명확한 한 줄을 확인하고, 그 뒤로는 이 브이로그 영상을 찍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주 초에 월화 수요일은 남편이랑 같이 파주에 있는 리조트에 놀러 갔다 왔고, 휴가가 끝나고 사무실에 복귀를 했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피검사 하는 날이고요. 혹시 몰라서 임태기 해봤는데, 역시나 깨끗한 한 줄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착상조차 되지 않고, 그냥 종결이 된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배주사는 맞지 않았어요. 원래는 피검사 하는 날까지 하는 게 맞지만, 굳이 맞을 필요 없...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명확한 한 줄이기도 하고 혹시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면 은 그냥 오늘 안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영상을 찍지 않았던 며칠 동안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어요 남편이랑 놀고 낄낄대고 웃다가도 갑자기 막 현타 오는 것처럼 기분이 다운되고 좋고 나쁨이 좀 공존했던 되게 복잡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단순하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힘들다기 보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나만큼 힘들어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 외로운 감정 때문에 서러움이 북받쳐서 갑자기 세게 힘들었어요 그 감정에 대해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좀 마음이 나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남편이 오은영 박사처럼 제가 힘든 내색도 안 하고 꾹꾹 참고 있는데 먼저 알아봐 주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뭐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는 확률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냥 그 확률 안에서 성공이 정해지는 거지 나의 사소한 행동 이런 것들이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많이 움직였나? 내가 누워만 있었어야 됐나?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밀가루 음식 을 너무 많이 먹었나? 뭐 이런 식의 자책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좋은 것을 먹고 잘 휴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그쪽으로 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식하고 나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이 때가 아니었을 뿐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실패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